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이거 장갈려는 날이에요 된장 담으는 거 이거 건져내고 이게 몇, 몇 덩어리였지? 13덩어리? 어? 13덩어리였어? 몰라 기억이 안 나네 몇 덩어리인지 이게 다섯 덩어리지 여섯 개 열두 개다 열두 개요 좀좀 들여다줘 작년 에 이거 품이라고 몸살나 버렸어. 아유. 여기다. 아 고추, 고추 씨간거2 k 로 원래 색깔이 이런가? 야, 고추 씨. 씨. 응, 그, 고추 씨 가른 거 이거. 이거는 이거 계란 매주 간거2 k 로 장을 더어 넣어야 돼, 여기다가. 국물? 여기다, 가있어. 응. 응. 야, 이요그 골바지, 골바지 덜기라고 소주 한병 넣을 거예요그리고 맛있으라고 자백째도좀 넣고. 어, 이거, 이거 1.8L야? 1.8리터인데 반병 들어 갔어 아참 가미쌤 장들부터 퍼먹고 치대 보고 더 부숴야 되겠딱한장 왜 그래? <웃음> 손 그림자가 <웃음> 나오는데손 그림자? 네 그림자 네 그림자 너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처음 이게 햇빛에 너으면 이게 국물이 쫄아지니까 처음 할때 조금 물건하게 해야 돼아 이제 어릴나 나 이게 다이거 덩어리 안깰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대충 섞어갖고 넣어볼 거야 그 이거 돼지고기 가른 건데요. 일단 넣을 거에 맛있게. 작년에는 소고기를 말려서 갈아갖고 넣었는데 이거 그냥 그렇게 넣어도 숙성이잘 되니까 두 개. 소고기 넣으면 더 좋아요. 소고기는 더 맛있, 맛있으니까 근데 돼지고기가 더 맛은 더 나. 이 덩어리를 다 깨야 되는데, 아 이게 안 깨면 이대로 있더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제? 응, 담으면 끝이야. 내가, 내가 비벼? 네. 내가 비벼. 내가 비벼? 먼저 너 까지 묻혀. 아 덩어리 안깰 거야. 아 힘들어. 이거를 이게 덩어리 이런 거다 깨야 돼 이거. 네. 안 깨면 된장국 끓일 때도 그냥 있어갖고 풀라면 나빠. 여 장갑 한만끼었어 네? <웃음> 한쪽으로 주물러. 큰 거만 해. 엄마랑 한거 놔두고. 장갑 없어가지고. 장갑 없어? 응. 도 안에 그거, 그거 음식 할때 하는 장갑, 그딱 붙은 거 끼워야지. 이게요. 콩 7, 14kg. 십 4kg 한 거예요. 십 14키, 14kg, 콩 14kg에다가 고추씨 2kg. 왜 무서? 응? 또 매주 2kg. 매주가루. 계랑 매주가루 2 k g 그리고 돼지고기는 어 1kg 800. 그리고 멸치 액젓은 어, 어 1.8L짜리에서 반 넣었어요. 소주 한 병. 땡. 음. 이왜 이렇게 깐깐하지안 풀어질까? 응. 이거만 또, 이거, 이거 이으면또 하나 겠다 그지? 맛있는 거 먹어볼까? 짭짤하네. 소금을 좀 넣을까? 너무 짜면은 막 부풀이 먹을 때 찌개락 할때안 좋더라고. 그래서. 좀 짭짤할 정도로 항아리 요 식초물로 한번 다 헹궜어요 이게 우리 소금 이거요 3년 된 천일염이에요 이게 간수가 싹다 빠져가지고 간수가 빠지면 소금에서 단맛이 짜면서도 있잖아 단맛이 나 소금은 미리 미리 딱 사가지고 간수를 딱 빼고 먹어야 김치거리 절거도 쓴맛이 안나 그래서 미리미리 간수를 딱 빼서 이렇게 천천히 간수 빠진거 이렇게 써야 돼 됐어 아 이쁘다 항아리 너무 이쁘다 응. 내가 항아리 이쁜거 샀어요 요번에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된장 맛있게 되게 비나이다 이렇게 뚜껑 열고 이걸 씌워 넣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가지고 파리가 안 들어가 이 된장이요 싱거우면은요 벌레 생기고 또 신맛나고 그래요 이렇게 좀 짭짤한 게다 싱거, 싱거운 것보다 다 됐습니다 오늘은 선자 끝났어